왔다 왔소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대한민국 최대의 한우산지자 한우 맛집이 있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두동로에 있는 참설 숯불 구이집을 찾아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활천 ic를 빠져서 한 1.5km 정도 가면은 공개시장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옆에 오늘 제가 찾아가는 참설 숯불구이집이 있습니다 물어서 물어서 최고의 한우 맛집이 바로 이곳이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일행들을 접하기 위해서 식당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이렇게 연애형태로 10명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당의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 깨끗하고 독립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어차피 내돈 주고 내가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 일행들이 있네요. 이미 오달을 해놨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우를 갓 잡은 고기를 바로 먹습니다 동심, 채꾼살, 구채살, 살치살, 육회, 소천엽, 소간 소천엽과 소간, 이것은 바로 잡은 소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야채 무쌈이라든지 채소, 야채, 버섯, 상추, 깻잎, 마늘, 고추, 양파 해 등등 해 가진 야채가 다 있습니다. 맛있게 양념도 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천제과 소관에 맞는 양념 그리고 소고기에 맞는 양념쭉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습니다 일단은 반주는 소주와 하랑을 택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잘 나가는 유명한 이 반주가 하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랑을 시켰습니다 소천접 보이시죠? 소간 보이죠? 아주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잡은 고기 아니면은 저걸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제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입니다. 정말 입에서 녹네요. 육회. 마찬가지입니다. 갓 잡은 육회. 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대한민국의 한우 하면은 강원도 행성의 한우. 그리고 울산의 봉계 한우.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행성에서는 옛날에 먹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봉개 한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서는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아 일행들과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주문해서 나중에 얼마나 시켰는지 계산할 때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한우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처음.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서울에서 아, 정말 저 멀리 맛있다. 공개까지 내려갔으니 혼자는 먹고 가야죠 다시 먹고 또 먹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우를 맛있게 먹는 즐거운 날입니다 정말 저만 먹어서 미안할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한우 고기를 다 먹고 이 고향의 특성인 된장국수와 냉면 그리고 된장찌개 밥다 시켰습니다 오늘은 정말 위대한 날이 되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차림표를 한번 쭉 봤습니다 찬 고기 주방 아, 그리고 추가 반찬은 셀프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맛 최고의 맛집에서 갓 잡은 한우를 먹은 정말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내돈 주고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 계산은 옆에 동료가 했습니다 마지막에 후수유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는 제가 즐겨 먹는 믹스커피와 그리고 원두커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한국 최고의 한우만 봉개에서 맛있는 맛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